네, 안녕하세요. 와 다이 다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미네와스카 파크입니다. 어,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다이가 언제지? 2017년? 1지년 여름에 갔다와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 저희는 여기 지금 플레이트 플레이트키라는 곳에 레스트에리아에 들렸고요 여기서 똥 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군데가 안 열었네요 스타벅스 잡고 똥? w o w o e o e o w o Chocolate. w h chocolate. chocolate? Oh, write my, my name. Oh, this is dangerous, okay, this is dangerous. This is dangerous right here. <laughs> we can't do this, we can't do this, okay. I'm not, I'm, I'm, I'm not Tarzan. r e to go? 그래. a 없 t 아 e r e s nothing in t h e 다 e There's nothing h i t a t t i n a t t o n to o t Sorry w h e r i t Sorry Bethany, Anthony Sorry, I raised really your thing If you look at this video Subscribe And press some likes I'm sorry 아 3월 틀려오셨네 이 분은 우리는 언제 왔어? 우리 언야 오늘 6월 그 언제야? 6월 몇일이야? 6월 10일 10일 10일 i z z a 그리고 아무도 못쓰게지 못쓰게? 버려 자한 두세 번의 시행착오 끝에 <목 mayonnaise> 결국 도 착했습니다. 어, 다의 말로는 정말 완전 막 강이 펼쳐 있다. 그냥 뻥 뚫린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별로 기대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강을 보네. 오 마이 갓. 여기서 여기서? 여기 어디서 앉아서. 오 마이 갓. 강잘 보이는데. 대박이다. 와. 이런 데 앉았어. 와, 타이타닉. 타이타닉. <웃음> 우와. 대박이다. 아, 어, 대박이다. 됐지? 대박이다. 완전처럼 완전처럼 완전. 안전. 와, 대박이다, 여기. 진짜, 와. 이런 숨은 명곳이 있었다니, 그지? No swimming man, listen. t 때여기 a 막 w a 도봤 h 그래? e 런데 h o u s a 희지 about that. You don't do a t o t h e l a k e r i a r f o r four points in the door of how i 다 a d e o t a i g to p t to e d a go to t e t t e e h o e t i d I s, <S>, <S> 네, 오씨 네, 절벽을 데리고 왔어요. 와, 폭폭. 와우. 와우. 와우. 조심. 자, 기가 물은 밟지 마, 물은 밟지 마. 거기서믿끄진다 Okay, come on. Yeah, 미끄러. Oh my, yeah, it's a l i t t o e b Oh, it's a l i t t e bit, t s little b o t It's l i t t e b t Yeah, o t e b Don't go no more. I like it. Okay, come up, please, come up. Thank you. 그러니까 자 내려가자 하나 그래. 빨리 와 폭포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진짜 대박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와우 아 물이 되게 많이 떨어지진 않네 파았어? 흐리네 <웃음> 눈물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um. <웃음> 안 보여? 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참외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껍질채로. t h 지리 이렇게 코워나가 한창일때 이렇게 막 강가에서 노는게 좋지 않은데 그 t 자, 저희는 지금 재밌게 놀고 이제 집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마지막 집에 가기 전에 멋진 곳 찾아서 스탑했어. 하, 대박이다 진짜. ご視聴ありがとうご